틀린 이유가요. 네. 이게 S가 올라면, 네. 나시 확률이 시나 시가 오거나 이시 와야 되잖아요. 아, 어, 네, 네, 네, 네. 자, 이시올 경우는 문장 네. 전체, 나는 가지고 있다 두명히 아들 이 사실 전체를 이 시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S로 와서 Max S 3인칭 단수 해가지고 S로 쓸 경우가 있는데요. 네. 후는 아까 말했듯이 And 네. Day, And He, And She만 쓰이고 And Is 못 쓰이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앞에 선행사가 복수인 경우에 있잖아요. 네네. 네. 복수인 경우에는 그냥 복수이고 후가 쓰였다 그러면 S는 절대 올수 없어요. <웃음> 진짜 대박이다. 네, <에이>, 완벽하네. <웃음> 볼수 수 없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완벽하네요. 위치로 네. 예를 들으면 네. 아그래서 의미 차이는 이거 콤마가 네. 붙으면요 네. 약간 콤마가안 붙으면 나는 선생님이 네. 아들이 두명이 있다 이렇게 추시를 해주잖아요 네. 이거는 나는 아들이 있고 그들은 선생님니다 이거 콤마가 붙은 대속적 용법은 아들이 네. 있다는 걸 의미상으로 좀더 강조한 거고 관계대명사는 네. 선생님이 아들이라는 걸 네. 음. 강조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I 네. have two cards 이렇게 쓰여요. 네. Cards which make me happy. 네. Cards make me happy. 네. 아, Two cards 어 이렇게 쓰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make가 네. 잇치가위치는 엔드 이이랑 엔드 데이로 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선 지금 칼 드니까 엔드 데이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메이크가 네. 온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메이크가 네. 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이슬 받을 수 있고 이시면은 앞에 문장 받을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꿀찌에서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